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차정숙의 마음을 얻기 위한 로이킴과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면서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이 싫다는 내로남불의 뻔뻔한 인간 서인호의 싸움입니다. 서인호는 이제 차정숙과 로이킴이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본인을 욕하며 희낙낙거린다는 심각한 망상 수준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서인호는 과연 좋은 사이에 두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이라 어떤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서인호와 로이킴의 전쟁에 앞서 어떤 인물이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인데요 바로 최승희의 딸 최은서입니다. 최은서는 엄마가 본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은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인호를 압박할 것인데요. 최은서는 서인호를 직접 만나려 하지만 본인의 체면만 신경쓰는 서인호는 그녀와의 소통을 피합니다. 화가 난 최은서는 병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가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띄웁니다. 물론 서인호와 최승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말이죠. 서인호는 이 글을 보게 되고 충격을 먹겠죠. 그는 이 압박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머리를 써서 도망칠 궁리를 짜냅니다. 그러던 와중에 서인호의 눈에 들어온 건 아내 차정숙과 미소를 보이며 대화를 하던 노익힘이었죠. 서인호는 아내를 제쳐두고 불륜녀 최승희에게만 진심을 다하던 쓰레기였는데요. 막상 아내가 잘생기고 멋진 다른 남자의 관심을 받고 있음에 뭔가 남주기는 아깝다는 치졸한 생각과 질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호는 본인의 위기도 탈출하고 아내에게 접근하는 적도 제거해서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겠다는 아주 비열한 계획을 짜냅니다. 서인호는 게시판 글에 나온 숨겨진 딸이 있다는 교수가 로이킴이라고 소문을 퍼뜨리죠. 그동안 로이킴은 실력과 외모와 매너까지 겸비해서 병원에 많은 여자들이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갑자기 한순간에 나쁜 인간으로 찍혀버립니다. 서인호의 더러운 전략에 의해서 말이죠. 순식간에 소문은 퍼지게 되었고 로이킴과 차정숙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승희도 이 소문을 누가 퍼뜨린 건지 황당해했고 나중에서야 서인호가 범인이었음에 매우 분노하게 되죠. 이때 차정숙이 나서서 소문에 진상을 캐고 로이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남편 서인호의 비겁함에 대해 매우 실망하게 되죠. 차정숙은 서인호가 최승희와의 불륜했다는 사실에도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본인의 잘못을 착하고 사람 좋은 로이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에 더 이상 서인호를 사람 취급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서인호가 로이킴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본인이 진정한 쓰레기임을 주변의 많은 인간들에게 확인시켜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정숙이 이런 서인호에게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다시 합치는 전개보다 로이킴이랑 잘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인호과 로이킴을 공격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